나는 모르겠는데. 남자들은 아마 못지을 수도 있어요. 상대방들은 그 느낌이라는 게좀 틀린가 봐. 어떨 때는 뭐 장군님이 오실 때도 있고, 또어떨 때는 뭐큰 선녀님이 오실 때도 있고, 그몸지고올 때마다 느낌이라는 게 틀려지거든. 아마도 장군님이 오시게 되면 좀 와일드해지지, 그치?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금원흥에 살고 있는 약수왕 김정희입니다. 반갑습니다. 무당하고 잠자리를 하면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된다. 나는 모르겠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나는 잘 모르지만 남자들은 아마 못 잊어 할 수도 있어요. 정형 당사자는 모르지만 남자들은 잘못 잊어 하죠. 그런 게왜 그런 이유가 옛날부터 뭔가 있었던 건가요? 아마도 우리 무당들은 내 몸이지만 내 몸이 아니잖아요. 상대방들은 그 느낌이라는 게좀 틀린가 봐.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그때 그때 주가 틀리잖아. 몸주가 틀리기 때문에 어떨 때는 뭐 장군님이 오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큰 선녀님이 오실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뭐 동자분, 선녀분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몸주가 우리가 다 틀리잖아요. 그 몸주가 올 때마다 느낌이라는 게 틀려지거든. 이 성향이 틀려지잖아, 우리가. 성품이 틀려지고 네. 행동거짓도 틀려지게 되고 네. 이러니까 아마도 장군님이 오시게 되면 좀 와일드해지지, 그렇지? 그런 행위를 할때 접신도 된다는 말. 말씀드려서. 아마도 몸에 있기 때문에 내 몸이 육천은 전환이니까 아마 그게 틀려질 수도 있죠 그리고 그런 썰이 좀 있더라고요 굿을 하기 전에는 3일 뭐 4일 동안은 이런 관계를 하면 안 돼요. 네, 안 해요. 왜냐하면 그 부정 탄다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, 그렇죠? 부정을 타기 때문에 기도를하러갈때 우리가 왜산 기도를 가잖아, 뭐 용궁 기도로 가고 뭐산 기도를 이제 갈 때도 우리가 한 3일 정도는 금하고 가요. 굿을 잡았을 때도 또 금해요. 일이 굉장히 많고 산 기도를 많이 당기면 그치, 그치. 할 시간이 없겠지. 부속인 선생님들, 남편분들은 되게 힘들겠네요. 인내심을 갖고 살아야지. 아, 그래요? 그렇지. 랜선보살 하기 전에는 잘 몰랐어요. 전 무속인 선생님들이 결혼을 하면 안 되는 줄 알고 있었어요. 원래 원칙으로는 부가 없어요. 부가 없이 시작을 해요. 왜냐하면 힘들어요. 그것도 남편분이 그거를 다 맞춰주는 게 일반인들하고 틀리잖아요 그쵸, 그쵸. 금해야 될 것이 너무 많거든. 일반 여자들하고는 많이 틀리지. 그렇기 때문에 아픔을 좀 적절하게 가지고 갈 수밖에 없어요. 원가정을 이루고 살기가 힘들어요. 원가정을 가지고 평생을 산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좀 많이 힘들어요. 선생님, 소, 손님 중에서도 그런 손님들이 있나요? 아, 부부 관계가 되게 안안 되는데 좀 이렇게 잘좀 붙여주세요, 뭐 이런. 아, 많죠. 비방이 자연적인 거는 안 되고, 네네. 정신적으로 또안 되는 사람이 있고 건강으로 인해서 또안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. 음... 근데 이유 없이 또안 되는 사람이 있어. 갑자기 또 뭔가 이렇게 안 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또 그거를 부부 관계로 원만하게 만들어주는. 케이스가 있고, 의학을 어? 또 힘을 빌려야 되는 사람은, <웃음> <웃음> 의학에 힘을 빌려야 되는 사람은. 가라고 추천을 하시 아, 진짜요? 그럼. 생각나는 손님 있으신가요? 뭐. 기억에 남는 사람이 뭐냐면, 부부 관계가 괜찮아서, 이제 자식도 인테를한 거야. 이제 인테를 해서 뭐 이렇게 순산할 때, 요즘에는 신랑들이 들어가서 애를 이렇게 받아내더라고. 남자들이 거기에 충격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. 애가 그 여자 다리 사이에서 애가 이렇게 쑥 나오는 거를 보고, 그때부터 남자가 성관계를 아예 못 해. 아, 진짜요? 어. 근데 그걸 몰랐어. 여자는 모르는 거야. 남자가 말을 안 하니까. 그게 이제 너무 여자가 너무 괴로운 거야. 그게 여자는 온갖 병을 다 가지게 된 거지. 남자가 바람을 피우나 밖에 남자가 있는 거 아닌가. 의심이란 의심을 다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여기를 찾아오게 된 거야.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유가 뭔가 하고 이렇게 풀어봤지. 풀어봤더니만 남자가 충격을 먹은 게 있더라고. 그래서 충격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충격을 먹었다 하니까 자기는 이해가 안 간다는 거지 여자는 이해를 못 하는 거지 그 발끈 하더라고 아, 이해를 못 하겠다고 분명히 밖에 여자가 있지 않냐 아 있는 거 같아 집에도 늦게 들어오고 내가 가까이 가면 피하고 자꾸 자기한테 멀어지는 거 같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정을 시키면서 아니다 분명히 남자가 이거는 충격에 쌓여있다 아, 충격. 이거를 조용히 신랑하고 앉아서 대화를 해봐라 그러면 남자가 속마음을 얘기를 할 거다 하고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만 이 여자가 반신반의하고 신랑하고 대화를 했는데 정말 맞는 거야 근데 남자가 이제 그런 아픔을 여자한테 얘기를 하면 여자는 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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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그렇게 놀래버리는 거지. 그게 이제 가정에 불화가 생기면서 부부간에 엄청 뭐 다툼도 많고 서로 간에 상처될까봐 이제 다이 핵심적인 건 얘기는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얘기를 해서 신랑한테 이제 그 얘기를 했더니만 신랑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제 하니까 여자가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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 버리니까. 나도 처음에는 왔을 때는 너무 놀랬지. 아, 이런 사례도 있구나. 했는데 또온 시간이 지나니까 또 그런 사례가 또 있는 거야. 야, 이런 사례가 또 있구나. 참 사람이라는 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으니까 그 아픔의 강도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그게 어떤 사례에 따라서 이제 강도가 틀려지는 거지. 엄청 베리의별 희한한 사례가 많아요. 근데 이제 최고 힘든 게 뭐냐면 혼자서 추측을 하고 혼자서 답을 내려버리는 사람은 그이 이미지를 벗겨내기가 진짜 힘들어요. 자기가 고 자기 혼자서만의 답을 내려버렸으니까 추측을 해가지고. 그게 오해가 오해를 싼다는 말이 그 말이 되는 거지.